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건설사까지도 힘들어지고 마찬가지 경기 악화로 투자를 하신 분들도 사실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아파트는 조금씩은 거래가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거래량이 줄었다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조금씩 거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일단 수승구 먼저 거래 동향에 대해서 얼마나 거래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7월, 8월, 9월에 최고가 순위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대부분이 수승구입니다. 그리고 수승구의 1위가 에스켈리더스 뷰가 8월달 74평 24,7500에 거래가 되었고 2위 두산이부 7월달 69평에 25억 5천, 그리고 동구신천동, 알페리온 1단지가 사실 수승구를 제치고 3위에 들어갔습니다. 69평에 18억 5천, 그리고 가든하이치어수승구 황금동에 61평에 16억 2천만원, 5위가 헬스테이트 마찬가지 부모동이죠. 35평, 33평에 15억 6천만원, 그리고 6위가 감산동의 월드마크 웨스트헤드 마찬가지 60평인데 13억 8천으로 뭐 동구도 마찬가지 달서구도 세국과 순위에는 그래도 6위 안에 들어갔다 말할 수 있고요. 7위가 태왕유성하이빌 범호동에 60평 13억 5천 마찬가지 에 SK뷰 범호동에 22년 8월달에 3 4평2 12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에서골드파크 마찬가지 7월달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51평 12억 6,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최고가 순위를 보게 되면 수송구 위주로 어느정도 가격대가 많이 높은 아파트들이 순위를 차지했는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구아파트 거래 내용을 상세하게 보게 되면 최근에 9월 15일 마찬가지 32평 4억 6,200 우선 하늘채가 거래가 되었고 지산동 지산 3단지 18평에 1억 4천, 지산동의 동서 5억 4천. 현재 앞에 보이는 날짜가 9월달에 실제 거래가 된 날짜고 마찬가지 아파트 명과 뒤에는 매매 금액입니다. 그리고 만촌동 마찬가지 거래가 되었는게 팔사 타입이 9억 5천 4백 8만원, 매호동 하나타운 18평 1억, 시지도 마찬가지 1억대, 법물 하이처 1억 2천, 매호동에 매호청구 하이츠 2억 8천. 그리고 8월 달 말에 거래가 되었는 게 황금 힐스 데이트 28평에 5억 9천. 그리고 뭐3 1일 CG 대백이 5억 천. 어무동이 29평 1억 7천. 만촌동에 메트로 펠레스 37평에 4억 3천. CG 협파타운 2억 7천. 수승구 뭐쌍용예가 같은데요. 마찬가지 27평에 3억 9천. 매호동 1억 7천. 청구중동 17평 2억 3천 수송알파시티 35평에 7억 9천 지산삼단지 18평 1억 4천 이렇게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일반적인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예전에 비해서 거래는 엄청나게 줄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실소유자 위주로 거래되는 아파트들은 일부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가로 기록했는 아파트들 마찬가지 일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가격대를 보면 일부 6억대 7억대 아파트들도 거래가 되지만 거의 2, 3억대 1억대 2억대 아파트들 실수요자 위주로 좀 거래가 된다.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 4억대나 9억대 만옥가다가 8억대 7억대 9억대도 아직 수승구에서는 거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뉴스에서 아니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은 전체적으로 올수급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실소유자 위주로는 아직까지도 일부 거래는 계속해서 되고 있고 특히 수송구 같은 경우는 6억대, 뭐 9억대, 8억대도 금 평수 위주로 일부 거래가 좀 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가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미분양아파트 마찬가지 계속해서 뭐 발생하다 보니까 뭐 제가 뉴스에도 올려드렸다시피 중소건설업체들이 도산에 빠지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런 뉴스들은 2008년도나 7년도 9년도에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은 실제 뭐 아파트 분양회사가 부도가 난다 그래서 미분양 할인으로 30% 35% 대물을 받았는 물건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뭐 미분양 할인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뭐 예전 사태보다 지금은 더욱더 심각한 사태가 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전에 3만 가구 아파트 분양이었다면 지금 10만 가구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금 미분양 사태는 장기전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계속해서 미분양이 발생이 되고 뭐 1군, 2군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진짜 금액이 조금 많이 딸리는 유동자금이 많이 딸리는 건설업체들은 사실 많이 위험하다.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수송구 위주로 한번 실거래 가격, 아파트 매매 거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얼마나 거래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보는 것처럼 완전히 거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지는 않다. 그래도 수송구에서는 7, 8억대 마찬가지 12억대, 20억대 뭐 최고가 갱신했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현재 제 주변에서는 대부분 얘기하는 게 위기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건설 마찬가지 건설업체나 그리고 시행사 마찬가지 지금 사태가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 그리고 뭐 미분양 아파트 마찬가지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경기 자체도 많이 힘들어질 것이고 건설사도 힘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런 기회로 예를 들어서 뭐 미분양 할인을 하게 되면 뭐 엄청나게 금액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는 분도 어느 정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일단은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면 누군가가 이득을 보고 누군가가 이득을 본다면 누군가는 또 손해를 보는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여유 돈이 있어서 뭐 비싼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은 평균적으로 뭐 수송구라도 예전 거를 제가 비교를 해보면 아파트 거래 양 자체도 많이 줄었지만 은 적은 금액에 소액의 금액에 아니면 은 3, 4억대의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되면서 나머지 그나마 6억 7억대도 수송구에서는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뭐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은 그래도 뭐 8사 타입 33평이 6억대 7억대 아직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어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 확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그나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은 수승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아까 최고가 거래 현황 실거래가를 확인해도 마찬가지 대구 전체에 실거래가 최고가 순위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수승구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동구도 있었고 달서구도 아직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쭉 나중에까지 보다 보면 남구도 아니면 뭐 서구도 한 번씩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은 대부분 뭐 신축 분양 아파트보다는 예전에 거래되었는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예전에 구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저렴한 아파트들이 일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구나 달서구나 서구 동구 북구 할것 없이 전체적으로 7월 8월 9월 얼마나 거래가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다가구 주택이든 상가 주택이든 예전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확실히 줄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뭐 주변 부동산의 얘기를 들어도 거의 전화가 없다 하는 정도의 얘기들은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필요에 의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아니면 <웃음> 재개발 보상금을 받았는 분들이 또 집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거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 제가 다시 남구 서구 남 동동구 북구 할것 없이 한번 전체적으로 실거래가 얼마든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